어.. 아 아.. 물고기도 가끔은 짜다고 느낀다라고.. 저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은.. <웃음> 이렇게.. 뭐.. 나는 침착맨이 누군지 몰랐어.. 어느 날 지인이 침착맨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다고.. 바보라고.. 링크를 줘서 보니까 준표랑.. 침착맨하고 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말이야 20대에는 불만이 참 많았다? 그때 불현듯 떠오른 말이 있었어 물고기는 바닷물이 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주위에는 강대국들 밖에 없고 위로는 막혀있는 섬도 아닌데 섬나라야 기름도 안 나와, 천연 자원도 없어 오로지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서울에 꾸역꾸역 모여서 살고 있단 말이지 지금에야 우리가 아무리 부자 나라가 되었다 한들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 독서실 현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말 나는 어쩌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된 걸까? 왜 내가 사는 바닷물은 이렇게 짠 걸까? 하면서 불만만 가득했어 근데 이런 불만을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때 떠오르던 말 물고기는 바닷물이 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매일 막차를 탄 사람의 마음으로 매번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누구에게나 노력이 당연시되는 그런 나라.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없는 놈으로 태어나 살아남으려면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했어.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참 나는 답도 없이 왜 보통 사람은 보통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아야 하는가 하며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지만 미련하게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어 그래 그때 이 말이 떠올랐던 거야 물고기는 바닷물이 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게 나는 중식이다 라는 영화에서 상을 받을 때 수감수상으로 했던 말이었지 좋은 곡이 나오면 뭐해 좋은 레코드실과 비싼 장비가 없잖아? 그럼 뭐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녹음해. 좋은 곡이 나오면 또 뭐하냐고. 홍보비도 없잖아. 그러니 자극적인 노래를 쓰는 거야. 어떻게든 뉴스 기사처럼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되는 대로 할수 있는 것안해서할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그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였어. 그 중식이 님 사인도 받으시고. 네 그래서, 그래서 중식이 님이 이거 하실 때 이제 항상 합방할 때마다 제가 이런 걸 받는데 이걸 받으면서 이제 무언가 메시지나 이런 거를 혹시 남기고 싶으시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냐고 라 물어보거든요. 예. 말 좋은 말이나. 예. 중식이 형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물고기는 바닷물이 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 삶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 <웃음> 저한테, 저한테 유침을 하는 거 같나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웃음> 진짜 아니에요. 나의 태도가 준표에게 의미가 있었나? 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왔는데. 이 말을 들으니 부끄러워지더라. 근데 사람이 매년 매번 매순간순간이 간절하고 절실할 순 없잖아?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대세이며 물고기는 바닷물이 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에 나도 책임은 못 줘. 침착맨의 말처럼 물고기도 가끔은 짜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래 전력질주를 하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달리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과거의 선배들이 나는 후배들을 위해 희생할 거야 하며 이비포장도로에 초석을 다지며 길을 깔아둔 사람이 없어. 애초에 이 조선 역사에 딴따라가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없어. 그래서 노하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길은 형님 동생은 있어도 선후배는 없어. 포기하기 싫어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포기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이야기인데 포기하니 보이는 게더 많아. 실패와 포기의 다른 점은 실패는 길이 없는 것이고 포기는 체력이 끝난 것이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은 대부분 포기했던 것을 실패했다 착각했을 뿐이야 노력 그것은 체력이다 정신력 그딴 거 없어 그것도 체력이야 바닷물은 원래 짠 거야 세상은 원래 힘든 거니까 침착맨이 말한 그 말이 나에게는 중식가 아주 가끔은 찜찜거려도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고맙더라고그 친구 잘 모르지만 모르는 친구지만 유명인이 내 이름을 걸어내줘서 뭐 고마웠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네 아, 너무 이거 중식이 밴드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분. 초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 저 중식이 밴드 노래 좋아합니다. 어, 진짜요?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라이브도 음. 하시나요? 유튜브에서.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간혹가다가 유튜브 뭐 보고 있다가 라이브 뜨면은 음. 봤어요. 노래를 음. 너무 잘하세요. 너무 좋아요. 해 노래도 자그 되게 잘 만드시고 보내. 음. 아, 그래요? 이분 이 중식이 님이 영상도 찍으세요? 네, 영화. 예,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뛰어나신 음. 분이더라고요. 그데 아, 실제로 보니까 제가 정말 느꼈던 건데 정말 예술가예요. 그죠? 영감이 되게 많이 주거같 네, 아니야? 그냥 거 진짜 예술가예요. 어. 봤던 사람들 중에 정말 뭐 좀충격적일 그... 정도였던 분이었어요. 아... 여기 물살이 너무 세. 여기 터스가 너무 세. 저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터질까? 아니 먹혀버릴까? 뭐 나를 씹어버릴까? 그럼 죽어버릴까? 이큰 물에 노는. 물 일들이 잡아먹을까 두려워. 나는 점점 바다밑바각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지. 그래서 지금껏 빛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내 얼굴도 이젠 잊어버렸다. 나를 감싸는 어둠은 너무 사각고 짙은 어둠이라 한 줄기 빛도 없었지. 그래서. 주호민 작가도 같이 나오잖아, 대머리. 얘 네, 유튜브가 아니었어? 아니, 그 사람이 그 신과 함께 만화 만든 사람이야. 아, 그래? 얘 몰랐어. 어, 나 몰랐어. 우와, 대박. 나는, 쌉, 데이, 데